노히트 여러분들 지금도 역사적인 영화적인 장면 갑시다. 노히트. 올리 필드 에너지만 먹고 살아남으면서 잠깐만요. 아왜 일로 갔지 내가? 아, 일부러 큰 그림이었다. 오 심상치 않은데? 아 제발. 큰 그림 진짜 <웃음> <웃음> 3단 콤보 얻었다. 야 가서 맞아주고 야옹이가 살리고 바로 맞고 추천 정식 가자. 자 먹어주고 아스키다다 다, 다 뜬다고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. 귀인에게로 먹어주고 가자. 야 다시 저 여러분 저 일수였죠 방금 전 일수였죠. 끝나 이거, 이거 이겼어 여기 있어. 보수금민 보험 있는 식당 먹고 타고 다음에 걸로 뭐가 있다. 그래서 저희가서 먹으라는구나. 야 이거 진짜 아니 아니 아니. 이게. 아니 아니 이게 지금 게임이야 이게 아니 와. 야, 이거, 방금 전에 몸을 내기도록, 그게 이게 지금 무슨,